안녕하십니까 5월 16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속된 하락세로 인해 저가 매수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모두 상승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전반적인 반동세가 역력했고 특히 최근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들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네요. 다만 트위터는 휴먼 계정으로 인한 지업 가치 재고를 워스가 주장하면서 인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10억 불에 달하는 위약금으로 인해 인수가 엎어지진 않을 거라는 후문이네요. 한편 유가는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 조치로 인해 3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장이 반등한 두 가지 이유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과 상하이 봉쇄 완화로 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세계 공급망을 교란했던 주요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경전과 봉쇄 철회라는 방향으로 이슈가 마무리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당 부분 분화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가 안정을 바라는 연준의 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주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 d 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은 매수 73% 매도 27%로 매수 우위로 매수 과열에서 한 단계 내려섰네요. 원유는 매수 84% 매도 16%로 역시 매수 과열에서 매수 우위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36%, 매도 64%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지러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주는 홍보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900포인트와 125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5.2달러와 114.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90달러에서 183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전기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향후 시장 상방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진공인인트캐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중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인트 동향을 보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 충전 유진차선물 이원기였습니다. I hope for you today Goodbye